네시 muu 안씻그도 되는 거지? 뭘 e 몰라 <웃음> 근데 이게 먼저 하는거 같이 어 그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있겠네 그래? 뭐 씨만 거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안 먹어도 돼? 응참에서이 맛있는데 맞아 응. 근데 가 불타리나가지고 그래서 버렸응한먹더라 이거는 먹어? 응. 나떡면 Gay p s h o r r o i t y t i d s h o h i t a t e s h 그냥 보고 짠 남겨둘까? 남겨둘까? 남겨둘까? 멜로드 남고 꿀팁 포리 구독자도 하나 우리 이거 보자 나 하나 붙게 이따 빵을 이다빵을 거 <웃음> 이거 은게 제일 핫한거 뭐지? 아빠도 이거 올리 치즈가 제일 맛있밥 <웃음> <조금 밥반찬> 느낌? <웃음> 아, 이거 원래 지그재그로 하라고 했었는데 아 맞아 이 어, 아까 올린거 보자 음. 올렸어울렸렸어 울렸어? 렸어 울렸어? 먹어 울렸어? 울어 울렸어? 어 올렸어? 안 올렸어. 아, 안